안녕하세요. 밀리 밀리, 김밀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소 내추럴의 신상, 헤어 팩트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소내추럴 하면 바로 생각나는 제품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픽서인데요 저도 이 픽서를 정말 오랫동안 써왔던 제품입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서 헤어 커버 팩트가 새로 출시되면서 요즘 우리 20대든 30대든 헤어라인에 정말 과는 관심을 또 갖고 계시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 저는 특히나 30대 이기 때문에 이제 새치가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면서 어, 좀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저희 좀 집안이 워낙 좀 세치가 좀 빨리 났던 집안이라 저도 약간 빨리 이 세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많이 고민이 됐는데 이 제품이 어, 그 고민을 싹 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이 들어요. 소네추럴의 그 픽서와 컬러가 아주 유사한 핑크 컬러로 이루어져 있고 헤어 컬러 팩트라는 이름답게 팩트처럼 거울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슬림해가지고 보시면 이게 헤어 커버 팩트인지 진짜 팩트인지 모를 정도로 약간 디자인 갬성이 있다? 딱 누가 봐도 팡팡이 같은 느낌이 없다라는 느낌이 살짝 있어서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슬림해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은 사이즈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가루 프레스드 타입이 아닌 주요 성분이 픽싱 폴리머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약간 젤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젤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컬러는 요거 딱한 가지, 다크 브라운 컬러 딱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 다크 브라운 컬러가 제일 자연스러우면서도 내추럴하게 표현이 돼서 이 컬러로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젤 타입이다 보니까 스펀지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밀착이 되면서 이 가루 날림에 걱정이 없는? 약간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타입이고요. 니 검정콩 추출물, 검은깨 추출물, 미개 추출물, 옥수수 배아 추출물, 하이드로라, 하이드로라이즈드 콜라겐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검은깨 콜라겐 등이 이제 머리에 이렇게 딱 올렸을 때 모발에 영양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30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헤어라인도 중요하지만 약간 새치에도 약간 관심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좀 엄마가 좀 일찍 새치가 나신 편이라서 저도 엄마의 영향을 받았는지 새치가 좀 빨리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말 스트레스와 이런 새치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살짝 어 관심이 많이 갔는데 요게 어 새치도 커버되고 이런 헤어라인까지 커버가 된다고 하니까 아주 욕인하게잘쓸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또 새치가 많아요. 그래서 커버가 되는 것까지 영상을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 헤어라인 보시면 저는 좀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 비포에프터가 확실하게 보이진 않을 거라 제가 또 다른 친구를 섭외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선 저쪽, 저도 이쪽에다가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섭외한 친구도 또 영상을 따로 촬영할 거라서 이 섭외한 친구도 비포 애프터를 또 확실하게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요젤 타입이잖아요. 이 스펀지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근데 또 많이 발릴 수가 있어서 요게 좀양 조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살짝살짝 살짝 양을 잘 발라주신 다음에 요렇게 요런 삼각존에 벌써 이 새치가 보이죠? 이거는 제가 새치는 따로따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새치가 많이 난다니까요. 어쩜 좋아. 언제부터 여기에 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를 보는데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헉!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슬프네요. 슬퍼. 자 우선은 머리를 이렇게 다 까세요. 삼각존 부분이 보통 이렇게 많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서부터 발라주는데 보통 여기를 많이 바르시는데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안쪽. 여기서부터 머리 결대로 안쪽에서부터 채워주는 거예요 그냥 요런 빈 공간들을 이렇게 채우면서 결대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새치 있는 부분도 같이 말끔하게 발라볼게요. 새치가 말끔하게 잘 가려지긴 하네요, 진짜. 이 새치 어쩔 거니, 진짜. 이게 아무래도 젤 타입이다 보니까 바를 때딱 밀착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루는 이렇게 앞으로 후투두둑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밀착력이 밀착력이 되게 좋아서 또 이렇게 퍼트리면 또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게이 제품의 제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보였던 새치들이 싹 가려졌어요. 그쵸? 이 안쪽을 한번더 들어서 앞쪽으로 살짝 가지고 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 이런 구렛나루 쪽 부분이거든요. 여기만 채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구렛나루 쪽까지 채워주셔야 돼서 구렛나루 쪽에도 한번더 연결을 할게요. 그리고 이게 젤 타입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이 가루 달림이 없어서 너무 좋고 일단 펴발라지는 것 자체의 느낌이 되게 달라요. 그리고 우리 뭐땀 흘리면 은 정말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아무래도 젤 타입이니까 그런 것을 되게 최소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까지 발라주셨다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여기 같이 연결 연결을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섬세하게 연결을 해줘야 확실히 얼굴이 되게 작아 보이는 효과 플러스 헤어라인이 진짜 예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일명 가로로 되어 있는 팡팡이들은 한번 바르고 브러쉬로 한번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또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줘서 확실히 더 빠르게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안까지 채워줘야지 자연스럽게 연출이 돼요 확실히 얼굴의 그 차이가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여기에는 면적이 엄청 넓어 보이고 여기는 확실히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을 많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되게 많았던 새치들이 거의 보이지 않나요 저같이 이렇게 앞머리 쪽이나 이런 새치, 그 다음에 이런 데 보시면 한한두 가닥씩 막 이렇게 올라오는 새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진짜 뽑기도 애매하고 이거를 안 뽑자니 또 애매할 때또 이것만 염색하기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딱이 제품으로 셋지도좀 가리면서 이 헤어라인도 같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또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정수리 쪽인데 이 부분도 이렇게 너무 허옇게 보이면 사실 여기가 덤, 듬성듬성해 보이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르마 부분 이 가르마 부분도 꼭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여기도 살짝살짝 터치를 합니다. 또 너무 새카맣게 칠하면 너무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좀 자연스럽게 컬러를 올리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정수리 이런 가르마 부분에도 살짝살짝 터치를 해서 자연스럽게 메워주면 확실히 머리가 빈틈이 없어보여서 좀좀꽉차 보이는 느낌? 확실히 이쪽과 이쪽의 차이는 확연한 차이를 볼수 있어요. 네 확실한 비포 애프터를 위해서 제가 친한 지인을 어떻게 섭외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아주 확실한 비포 애프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머리로 살짝 가리셔서 이 부위가 잘 보이진 않는데 이제 살짝 정체를 드러내보도록 할게요. 여기 바로 이 삼각존이 상당히 잘 보이실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채우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얼굴이 좀더 작아보이는 효과를 제가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도 살짝 자연스럽게 채워주면서 구렛나루까지 연결을 해서 옆쪽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 확실히 뭔가 더 채워진 느낌으로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딱 보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다르죠? 여기 이쪽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 정면 근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이 가르마도 채워주셔야지 그래서 이 가르마까지 한번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너무 또꽉 채워주면은 가발 쓴 느낌이라 이렇게. 근데 그거 아시죠? 또안 채워주면 속빈 느낌이 엄청 많이 나서 약간 자연스럽게 컬러를 채워주는 느낌으로 살짝 올려주시면 아요 살짝 요렇게 자연스럽게, 너무 꽉 채우지 말고 살짝 보일듯 말듯하게 채워주시면 이제 속빛 느낌은 사라지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포 애프터 한번 찍어봤어요 아 확실히 이 헤어커 팩트를 사용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얼굴이 정리된 느낌도 있고 머리카락도 풍성한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도와주신 저희 친구분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한번더 이제 정면과 좌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체도 너무 많은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삼각존에 고민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프레스트 타입의 헤어커버 팩트를 사용하셔서 가루날림이 심했던 분들 땀을 흘려서 죽죽 흘러내렸던 국물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이런 젤 타입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 또 성분도 두피의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되는 또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사용하실 때좀더 안심하고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소내추럴의 어, 헤어 커버 팩트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밀리밀리 김밀리 였습니다 안녕 빠이.